두구두구두구두 <목소리도> 선거운동, 홍대웅이의 기타교체 모두 저같이 초콜릿 향초를 켜고 저를 축하해주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 추도 열심히 하는 대웅이의 다큐멘터리 <놀람> 친절하게 구두를 잡아준다고 말하는 지인양 그녀는 방송국 출신이다. 멋있게 나오냐? 백만 뷰 각? 백만 뷰 각? <웃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안 나온 탓이다. 어, 어 뚝딱. <웃음> 역시 전문가네. 네? <웃음> 네? 네 홈킷 리스트. <웃음> 아 아. 강의를 처음으로 들어갔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사람들도 다좀 외향적이라가지고 힘이 많이 났네요 그리고 음, 저랑 다른 한 사람만 두 명이서 캠 켰는데 그 캠켠 사람이 딱두 명이어서 교수님이 저희 둘명 호명을 해줬습니다 점수를 딴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1분 자기소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고는 보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로 발표를 하면서 유튜브 채널도 같이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홈킹리스트였고요 다음 주에 보자고요 그 친구가 빡살했고요전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남기고 온 것이 너무나도 후회됐다 그녀는 어떤 공부를 저렇게 준하고 있는 건까 네, 열심히 하는 척하는 모습 적찍는거예요 <웃음> 펭수 오빠 <웃음> <웃음> 아, 이런거 말고 좀 열심히 공부하고 아까 다 찍었어 아 잠시만 갑자기 머리를 정돈하는 그녀 뭐야? 아, 뭐해 뭐 <웃음> 아, 창가 뷰에서 고급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네요 <웃음> 음, 아,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본인의 전공 과목을 굉장히 열심히 탐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남은 공부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에 만나요 빨리 오시죠 빨리, 빨리. 어, 제가 찍어줄게요 네, 선거운동 잘 하고 제가 찍어줄게요 오늘 뭐 했죠? 오늘 그 중강에 하나 들었고 그리고 카페에서 맛있는 거 조지고 케이크도 조지고 조졌습니다 그요 어? 나 집에서 잘랐는데 집에서 어떻게 해요? 개쩔이지 집에서 어떻게 해 그냥 바리깡으로 그블럭을 살짝 이배일것 같은 어? 다른 건한건 건 없나요? 오늘... 조졌습니다 <웃음> 오늘 이따가 그 제가 배민커넥트 시작했거든요 우와. 그래서 이따가 킥보드로 배달 조지고 어? 킥보드 샀어요? 응, 킥보드 중고로 샀어 와 얼마예요? 그거 한... 30? 음. 나쁘다. 어 20, 20 30 정도? 응. 그걸로 응. 이제. 지금 수영장 잘린 거. 그걸로 충당하고 응. 있고. 잘린 거예요? 아, 잘린 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웃음> 잘렸네, 렸어 원래 4월에. <웃음> 지진다. 4월에. 원래 4월에. <웃음> 못해서 잘렸네. 진짜. 어, 너도 인턴 잘린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맨날 그 강부장 욕하더니. 아, 가부장이거든요? 성이 가시야? 아니요. 저 말했잖아요. 네, 가부장적이라서 가부장 아, 그냥 물어봤어 <웃음> <웃음> 이런 쓰레기 <웃음> 그러니까 수영장을 그... 원래 4월 5일까지만 안 하고 그 뒤로 한다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4월 30일 날까지 미뤄진다고 다시 연락 와가지고 그래서 당분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배민커넥트 하고 6건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태웅의 3분 기타 강의 시작되겠습니다. 사실 제 강의는 아니고요. 그랩더 기타의 강의입니다. 하나씩 해가지고 짤라 붙여가지면 붙이면은 좀 노래하는 맛이 나, 나지 않을까요? I'm l o s i might lose my mind, waking when the sun's down, riding on this high, waiting for the calm down.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 파남에 의한 인스라든가 지금 현행에 잘 되어 있는데 신용장 줌이좀 좋긴 한데 너무 끊겨. 요 그래서 네, 너무 끊깁니다. 끊겨, 끊겨. 예, 네, 좀 들어 볼게요. 이 경우에는 무역 결제는 계산은 해요. 법률적인 해석 저 이거요. 법률. 네, 그리고 책을 읽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게 제가 내레이션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지금 고서적 같은 저 책은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서재에서 가져왔는데요 어, 이 책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시집입니다 해그머니나 이게 뭐라 지금은 뭔가를 떨어뜨려서 죽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책을 읽다가 좀제마음을울린 시가 있어서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한번 읽어볼게요 거리에서 아이들 공놀이에 갑자기 뛰어들어 손으로 마구 공 주무르는 건 철부지여서가 아니야 둥글기 때문 지금은 7시 50분이고요 그좀 아침에 공부 좀 하다가 이제까지 못했던 운동도 조금 하고 오늘부터는 배달의 민족을 하루에 두 번씩 할 거예요 프로모션 중이라서 한 건에 5천원씩 많으면 6천원씩도 주거든요 하루에 두 번씩 점심시간 때, 저녁시간때 이렇게 한 시간 반씩 세 시간 조금 못되게 해가지고 하루에 열건 목표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와 너무 바빠한데? 여 이렇게 아침에.. 6시 반에 안 일어났구나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됐습니다 7시에 일어나서 어.. 강의 안 들었는데 지금 <웃음> 처음부터 불안해 이렇게 하고 아침에 운동하고 네, 그렇게 할게요 자 다섯 개딱 해봅시다, 오늘.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정태형님 맞으실까요 어, 네, 맞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 아나저뭐 전화할 때 잘못한 거 없죠? 전화 예절 잘 시킨 건가? 좀 말을 좀 빨리 끄는 거 같기도 하고 아나 떨어진 줄 알고 있었거든? 근데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 지금 방금 전화 와가지고 다음 주... 아, 어, 이번 주 수요부터 출근하라고 어 좋네 금 토일 이렇게 갔다 오면 되겠네 그치 금 토일 가거나 아니면 우리 시험 기간이 언제지? 시험이? 아시 시험. <웃음> 이거 정말 기회야 아무리 모델도 삐 뿔은 준단 소리 아니야? 아내 말이... 아 그리고... 뭐. 이번에 약간 사적을맞아보려고 진짜. 그래, 연락을 한 4월 24, 6그때 그래, 그래 들어가시고 있어. 아니. Thank you. 여러분! 여러분! 제가 중대발표를 하나 할게 있습니다 제가요 취업축하합니다 취업축하합니다 취업축하 이 초콜릿 향초를 켜고 저를 축하해 주세요. 너무나도 달달한 밤이에요. 향초를 켜고 이렇게 음어 제가 지금 켠 향초는 이 허시스에서 나온 허시스 초콜릿 향수고요. 이게 되게 달달한 향이 많이 나서. 제가 룸메이트 있을 때는 좀 맥주 먹을 때 켜놓고 먹기도 했고 그리고 달달한 향이 나다 보니까 약간 이거 켜놓고 샤워하러 갔다 오면은 진짜 약간 행복해지는 뭔가 세로토닌, 뭐 아드레날린 뭐 이런 머리에서 다 닌자 같은 게다 나오는 그런 향입니다 그래서 한 이게 제가 수요일부터 출근을 하는데 또 빨리 빨리 출근을 하게 됐죠 그래도 거기 취업했어도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뭐 지금 배달의 민족 하고 있는 거나 뭐 기타 치는 거나 그런 거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콘텐츠를 예전보다는 좀 주기가 늦어지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올릴 생각입니다 네, 아, 학교는요? 학교는 일단 지금 사이버강이라서 일단 이번 학기는 사이버강의 들으면서 다닐 것 같고 네, 일단 취업 계를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려놓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좀 기회가 된다면 저희 회사에서도 어? 어 약간 소름 확 돌았는데? 이제아식 아무튼 다음에 영상에서도 또찾아보록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누구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안 뜨나? 예아훈재 어, 님도 소주팩이라고 생각을 하셨구나 어 이건 소주가 아니고 두유입니다 졸업했냐고요? 어 졸업은 아직 안했는데 취업계를 일 생... 아이고! 아이고 왔어요! <웃음> 예, 지금 어, 집에서 별로 운동할 게 없어가지고 저기 정자 쪽에 가가지고 턱걸이 하려고 이렇게 덤벨 가져왔습니다 아이거 못쓰게 막아놨네요 어디가서 해야 되지? 아 여기도 막아놨어요 온김에 팔굽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 이게 생각보다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을만한 여건이 되는 거 같아서 일한 지한일주일 정도 됐는데 힘들지가 않아서 좀 편한 거 같고 돌아다니는 지리를 어느 정도 익혀가지고 약간 괜찮습니다 화이팅 배달이 오늘 좀 많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남생. 음. 음. 오, 아 예. 아정록이가아무에 절대 안 갑니다. 와 진짜 여기 입구 찾느라 150만 년 걸렸어요. 아. 네 잠깐 학교에 책좀 밀리 왔는데 되게 쌍박하네요. 다들 마스크 쓰고 있고 손소독제 쓰라고 막 그렇게 붙어 있고. 음. 되게, 와, 이게 원래 같았으면 다들 이제 벚꽃 구경하고 막 그러고 있을 텐데 진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약간 교직원분들이랑 관계자분들만 계시니까 학교가 학교 같지가 않아요. 저도 뭐책 빌려온 거라서 이거 5월 말에 반납하기 전까지는 뭐 거의 안올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캠퍼스를 못 오니까 약간 아쉬운 건 있네요. 손님들이 무서워하실까봐 장갑도 끼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일이 진짜 없네요. 콜이 진짜 깨져난다 고 콜이 너무 없어요. 콜이 너무 없어요 진짜. 콜좀십시오 파이팅 하시기바라구일단딱 하나만 하고 가야겠습니다. 어,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을첫 번째 관점에서는 왜왜 안돼?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기요 이해 저기요 이해 저기요 바로 고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강화라는 겁니다. 강화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성도